안녕하세요.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. 우가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을 계속 가면 이렇게 난해하죠. 어, 아니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. 네. 거기 설명을 읽어봐도. 아, 저 저도 몰라. 요 어느 정도까지는. 응. 100이라고 쳤을 때 내가 납득되는 부분이 50%도 안돼 50대도 다행이지 어. 아, 나는 물론 뭐 전혀... 50%도 안돼 그냥 네, 나의 미술그 뭐 책에 적어놨잖아 음. 그 작가들이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말만두는이상한을 어. 뭐 써놔가지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네. 어떤 생각과 기이가 들어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포장 안돼 아니 포장하는 것도 기술이지 막 아유, 아마 지도 지가 써놓고 뭔지 모를 거야. 아니야, 알긴 아는데, 그거를 내가 봤을 때, <웃음>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설명이나 표현하는 음. 부분에 있어서 어, 그거를 어,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. 이건 꽃이다. 음. 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음. 꽃이다. 음. 나는 그래서 이 꽃을 어떻게 형상화했다. 음.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, 그게 좀 난해한 거지. 음. 그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. 음. 그래놓고 그걸 다시 또 글로 또 써요. 그걸 왜그려야 네 <웃음> <웃음> 영이면 진짜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? 몰라. 꽤 됐어. 꽤 됐죠? 옛날에 뭐반고우뭐 네. 하고 하실 때부터 봤었으니까 그, 네, 그 전부터. 그 전부터. 그 전부터. 그 전부터 네. 그지 진짜 아무도 몰랐는데. 야, 야 너무 뭐...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식해 보이잖아. 네. 근데 근데, <웃음> 근데 신기한 거는 시간 이렇게 지는데 지금도 몰라. <웃음> 근데나 맛집은 좀 알아 이제. 근데 <웃음>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움직인다는 게 진짜,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그 뭐야? 미술 배한 많이 알면 뭐예요? 흥미만 <웃음> 있어서 그래요. 흥미가 있죠? 좋은 거지. 칭찬해. 루스까지 <웃음> <무식하지>, 그렇게. <무식해. 웃음> 한번 하면 아주 깜장을봐요그럼 많이 알면 뭐예요, 그게. <웃음> 그죠? 그럼. 많이 알아봤자면. 어, 뭐, 누가 어차피 국가고 싶어는 것도 아니요 그니까. 러 가서 뭐, 실제로 보면서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해야지. 근데 영입는 모르고 그냥 이걸 하니까. <웃음> 조금 뭐, 알거든? 그게 대단한 거지. 뭐피에도 아시겠지, 뭐. 피에터도 <웃음> 알로. <알러. 웃음> 라팔전파파알알있있나라 a d a Raphael j u 파 p a d a r a p 다 a e l j 일어나 a d a Raphael j u 나 p 전파 a r a p h a e 파 Jumpada, Raphael Jumpada, r a p h a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벤트를 하게 됐었는데요. 이벤트를 막상 올려놓고 나서 이거 아무도 응모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<웃음> 참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다들 3등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던데. 그니까? 어 이거 1등 가지고 3등 하려고 나는 왠지 알아? 제일 비싼 작품이야 3등이. 음, 다들 음, 1등 음. 음, 음, 음. 1등을 해야지 사람들이 참. 아 참, 참, 참. 나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. 음. 3등을 하려냐? <웃음> 노하우로 할게 누가? <웃음> 올려야지 뭐. 아니면 응. 가사오걸 작품을 몇 개를 더 내놔. 습작. 응. 작이 있잖아. 어, 왜 그래? 뭐 작품. 이이 어, 이래서 더니까내 그러니까 네. 말은. 습작. 작도 작품이에요. 그래 습작. 맞아. 네 말이 맞다. 안되다작도 응. 맞고. 하세요, 전시회를. 그래, 전시회를 해. Thank you.